만사자 우기승대방전 방광경이로다 지난달에 이어서 성만경 두 번째 법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성만경 15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에 10대수 열이라는 식자하고 크다는 대자 받을 숫자 이래서 10대수라 이러는데요. 이걸 이 줄이면은 10수, 열 십자 받을 숫자, 10수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수장이다. 그러면 이 받는다 하는 받을 숫자가 무슨 뜻인가? 스스로 다짐을 받는다. 또 그런 의미에서 받을 숫자고. 스스로 원한다. 원하론자의 뜻이고 또승만경은 본인이 원하면 바로 부처님한테 받는 거다. 이래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하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하고를 동시에 이룬다. 이게 승만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짐하고 내가 발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한테 받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할 원자를 쓰지를 않고 받을 숫자를 썼는데 그것은 승만경의 10대 원입니다. 10대 원. 소리가 좀 쩡쩡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 네, 10대 원인데 그 첫 번째에서부터 열 번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세존이시여 아종 금일로 내지 보리 똑같이 내가는데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이 소리예요. 이제 부처님 앞에서 승만 부인이 하나하나 원을 세워나갑니다 본인이 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한테서 받는 겁니다 이게 성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세존이시여, 내가 오늘부터 성불할 때까지 어소수계의 불기범심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계율, 받은 계법에 이걸 파하려고 하는 생각, 계를 파하려고 하는 생각, 그 계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생각, 그 계법을 범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불기범심이라. 범하고자 하는 마음, 범한다는 말은 안 지키는 거죠. 걔를 안 지키는 게 범하는 거죠. 그 개법을 침범을 한다. 범법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생각을 안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행동으로 범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범하고자 하는 생각을 안 일으키겠습니다. 이게 범심을 안 일으키겠다 이거죠. 또두 번째는 세존이시여 내가 오늘로부터 성불하는 날까지, 어, 제 존장에게, 모든 어른들에게, 존장, 존장들에게, 불기 만심이니다 오만한 마음, 그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 만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래. 이게, 이게 참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젊을 때나 경험이 부족할 때 어른들을 보면 모자라는 게 상당히 많이 보여요.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게 보인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어른 같은 어른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현재의 입장과 마음 속에서 바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어른을 봐도 저만큼만 되면 가장 만족하겠다. 이런 분이 안 보여요, 그거는. 내가 저 정도만 되면 정말로 만족하겠다. 이런 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 선생님에 대한 불만, 뭐, 보이는 어른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에게 오만한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은 어떠냐. 자기가 이제 그만큼 어른이 됐을 때 보면 은 이미 있었던 어른들보다도 자기가 더 못한 거예요. 자기가 어른 되기 전에는 자기 눈에 보였던 어른들보다 몇배 나을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자기가 어른돼 가지고 보면은 옛날 자기가 봤던 어른들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어른들에게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진실한 것이고 그만큼 아주 진지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불하는 날까지. 모든 중생들에게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성낼 애자가 있는데, 반야심경에 무가에 하는, 무회외, 무회. 무괴. 그런 이제 애자가 있는데,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성내는 건 짜증내는 건데, 중생에게 왜 짜증을 내는가? 중생들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짜증이 안 나는데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짜증을 안 내는데 중생은 짜증을 내거든요 왜내냐 보살은 줄 마음밖에 없고 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짜증을 안 내고 중생은 줄 마음은 별로 없고 받을 마음은 많다 보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살행을 해나가는데 중생들에게 뭘 조금이라도 구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원망스럽고 불쾌하고 짜증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안 일으키겠다 이 말은 보살행을 해나가는 보살이 중생으로부터 뭘 구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그 화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성불하는 날까지 어타 신색과 급애 중구의 불기 질심이라 질투하는 마음인데 이제 다른 사람의 신색 신색이라는 것은 잘생긴 거죠 요새 훤하게 잘생겼다든지 모양 상호 그 사람의 모습, 최고, 그 다른 사람의 상호와 체구와 여러 가지 그 생김생김을 보고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지품, 생활용품, 뭐 가재 도구, 이런 걸 보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또 원을 세워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집이 얼마나 좋냐 이런 거또 어떤 물건을 사용하느냐 또 이제 요즘 말하면 특히 승용차를 뭘 타나 이게 아주 문제거든요. 옷을 뭘 입었나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런데 이 승만 분이 는 얼마나 잘생긴 사람을 보더라도 어떻게 생겼나 이게 또 아주 문제예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근데 아무리 잘생긴 상호를 보더라도 얼마나 이제 좋은 물건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게 아주 이게 굉장한 거네요이 질투심이 뭐냐면은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싶고 나쁜 건 다른 사람 주고 싶은데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나는 나쁜 거 가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좋은 거 가진 것 같으니까 아이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살심은 수희공덕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생겼으면 그 잘생긴 사람을 따라서 기뻐해주고, 그 못생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잘생긴 사람 만나는 게 기분 좋을 거 아니요. 그런데 중생들은 말이요, 에 자기보다 잘생겼다 싶으면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죠. 이게 뭔데요? 아 이왕이면 못생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잘생긴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나을 건데, 자기보다 좀 잘, 잘생겼다 싶으면 어째 주눅이 들고. 여기 기가 죽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상호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게 아주 문제인데 사실은 자기 얼굴이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잘생긴 게 자기하고는 소용이 없는 거라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생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잘라 보이려고 그러는지 그게 알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지 자기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잘라 보이려고 그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깨끗하게 보이고 단정하게 보이는 건 좋으나, 있는 대로 보여야 되지. 있는 대로 깨끗하게 보이고 있는 대로 단정하게 보여야 되지. 이건 뭐 없는 것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잉친절이고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승관보이는 따라서 기뻐하지. 질투심을 안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기뻐한다는 게 이게 큰 고살망입니다. 그러가더 그러니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왜 나보다 더 좋은 걸 쓰나 기분 나쁘다든지 이게 아니고 따라서 즐겁다.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쁜 거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쓰면 좋은 일인데 왜 기분이 나쁜가 이래가지고 이제 승만부인은 그 상호와 모든 물건 기구, 도구에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불하는 날까지 모든 이 법에 배운 법 배운 내용 요즘 말하면 진리 정보 지식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정보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자기가 경험한 내용 지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전문 기술, 전문 지식 또 이제 깨달은 지혜도 있다 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혜는 이건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깨달은 지혜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혜가 잘못되면 이 지식이 엉망이 돼가지고 사람을 망치는 지식이 되고. 지혜가 잘못되면 은 기술이 사람을 괴롭히는 기술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이승만보인은 기술이나 지식이나 깨달은 경험이나 진리나 간에 불기간심이라 아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아낌없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익혀주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술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거는 줄수록 불어나는 거예요. 줄수록. 보통 물건은 주면 줄어드는데, 자기가 익혀서 얻은 거는, 이 지식도 자꾸 가르쳐 줘야 점점 더 지식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건 묘하지요. 그 깨달은 경험도 자꾸 가르쳐 줘야 더 확실해지고, 또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죠. 기술 분야도 자꾸 이걸 전술을 해줘야 그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는데 중생들은 그렇를 못해요. 자꾸 이걸 감추고 아주 비밀로 기밀 사항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기술 전쟁이죠. 기술 전쟁. 이거는 이제 중생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심이거이와 승만보살의 보살심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든지 아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다섯 가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원이다 이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섯 가지 마음이 있는데 계율에 범할 마음을 안 일으킨다. 어른에게 오만한 마음을 안 일으킨다. 중생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안 일으킨다. 다른 이가 잘생겼거나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질투하는 마음을 안 일으킨다. 자기가 깨닫고 아는 내용에 아끼는 마음을 안 일으킨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이렇게 환하게 하는 게,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결국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제 이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건데 여섯 번째 원이 뭐냐면 성불하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고 가난한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물질관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물질을 무조건 멀리 한다든지, 또 무조, 물질을 무조건 가까이 한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물질을 모아요. 모기를 모으는데 물질을 왜 모으나? 나 자신을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을 모은다. 이게 대승불교의 물질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많이 모아서 더 많은 중생에 베푼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많이 모아서 이걸 보시하고 해양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게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 해양을 한다면 많을수록 좋은데 보시 해양을 잘안는다면이 많은 물질이 이게 근심덩어리고 원망덩어리고 상당히 이게 재앙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역대로 물질을 잘 써서 만세의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고 물질을 잘못 써서 당대의 큰 화를 부른 사람도 있고 이게 어떤 사람이 물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만 부인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나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지 않고 가난한 일을 더욱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가난한 일을 더욱 돕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겠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이게 중요한 그런 물질관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전혀 아니죠. 그걸 해양만 잘한다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해양을 잘못한다면 그걸로부터 굉장히 그걸 지키려니까 무진장애를 먹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잘못 관리하면 모으기가 어렵고 지키기 어렵고 내중에 잃어버린 다음에 또 원통해서 어렵고 이 삼대의 고통이 따른다 그래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요즘에 저기 그 TV 드라마에 먼동이라는 TV 드라마 그거 본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물질을 모은다고막 모았는데. 일본 사람한테 다 뺏기고 어젠가 보니까 빈 털털이로 쫓겨나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화병 나서 죽게 돼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으기 힘들고 지키기 힘들고 빼앗긴 다음에 그거 잊어버리기 힘든 거예요. 이거 죽어. 그리고. 그게 빼앗긴 다음에 완전히 잊어버리면 병이 안 나는데 그건 못 잊거든. 그 병나 죽는 거예요. 그거 참... 참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예 아예 생각하기를 나 자신을 위해서 모으지 않고 가난한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으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 관점을 딱 가지고 있다 이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일곱 번째는 오늘부터 성불하는 날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지를 않고 수행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일체중생을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데 내가 도를 잘 닦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도라는 게 기쁨이고 평화고 지혜고 복덕인데 내가 그래 도를 잘 닦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아,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도를 잘못따면 공연이 걱정하고, 공연이 짜증내고, 공연이 근심을 끼치고, 두려움을 끼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 과연 전쟁이 나지 않겠나. 핵 문제가 어떻고 막 야단이 그런데, 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도인이 하면 요 전쟁 안 납니다. 문제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게 이제 도를 탁 통한 도인들이 이런 그 집권자가 되면은 그거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을 많이 관리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든지 엉뚱한 사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잘 되려면 중요한 요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도로를 닦아야 돼요. 그걸 이제 어디서 알수 있는가 하면, 걸어가는 사람은 도로를 안 닦아도 상관없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를 닦아야 돼요. 운전 잘못해가지고 그 한강딸이 빠져서 많이 죽었어요. 그냥 가봐요. 빠져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한꺼번에, 뭐, 일곱 명이 빠져가지고 여섯 명이 죽고, 뭐, 몇 명이 죽고. 이게 참 뭐냐? 그, 마음 하나 잘못 챙겨서 그렇거든. 마음 하나. 그건 묘하대. 조금 더 앞서가서 뭐가 그래 좋다고, 그렇게 앞서가냐 그러는지. 알수 없어요. 그거 알수 없어. 이게, 전부가이 중생들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도를 닦는 게 아니고 인체중생을 위하는 거로 실증내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 중생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도를 닦겠다. 이게 이제 전부 이타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그런 원을 계속 세웁니다. 근데 여덟 번째는 성불하는 날까지 괴로운 중생,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그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돌봐주다가 자기가 만약에 성불한다면 그네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고통과 액란에 시달리는 중생을 그 고통에서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원을 세우는 거죠. 이제 아홉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중생들이 뭘 이제 제대로 닦지 못하고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고 이런 이제 중생을 볼때 절복이라는 말을 쓰는 꺾글 절자가 있어요 복종시킬 복자 절복시킬 중생은 절복하고 섭수라는 말이 있는데, 보섭할 섭자하고 받을 수자다고 섭수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잘 거두어주는 거, 잘 받아주는 거, 이 절복이라는 말도 이걸 무니치는 거, 복종시키는 거, 복종시키는 거, 북도다 주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섭수, 그러면 이거, 복도도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끌어주는 거. 절복, 그러면 물리칠 건 물리치고, 끌어줄 건 끌어준다. 이게 섭수거든. 이걸 똑같이 하겠다. 이걸 이제 쓰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도 절복과 섭수를 병행을 해야 돼. 안 되는 건 분명히 탁안 되고 누를 건 누르고 키울 건 키우고 이래야 되지 일방적으로 누르기만 해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키우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만경에서는 절복할 이에게는 절복을 하고 섭수할 이에게는 섭수를 하겠다 끌어줄 중생은 끌어주고 복종시킬 중생은 복종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 근기에 따라서 끌어줄 중생을 물리친다든지 물리칠 중생을 끌어준다든지 이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먼저 정해놓고 그 법에다가 중생들을 맞추는 게 아니고 중생 따라서 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걸 방편이라고 해요. 법은 정해진 게 없는데, 중생 따라서 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쓰면 법이라. 그게 이제 보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끌을 중생은 이끌어주고, 물리칠 중생은 물리친다. 억누를 중생은 억누르고, 또 키워줄 중생은 키워준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는 게 이게 보살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절에 가면, 그 차리라든지 금강방망이 막 이런 거다 이게 절복이에요 사천왕. 그러니까 절에 가면 제일 제 어릴 때그 무서웠던 게 사천왕인데 큰 절에 가면 막그 눈이 나오고 막 그냥 구멍이 막 벌어지고 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막 사람을 밟고 그러니까 막 창자가 튀어나오고 이게 어릴 때 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큰절을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어린애들 겁내 와죠. 그래서 그 어린애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가지고 공포의 존재라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절복하는 형상이에요. 절복을 시킨다고.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그 부드러운 연꽃 속에서 감노수병을 촥 들고 이렇게 물을 촥 따라준다 이 말이죠 동자한테 그건 그건 섭수하는 거예요 섭수 이거 이끌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금강방망이로 그냥 때려서 절복시키는 가지고 물이치는 그런 모양도 있거니와 감노수병을 가지고 촥 보여주는 그게 바로 말은 자비, 그게 끌어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열 번째는 대승법을 잘 지키겠다. 대승법 이 대승법이 있어야 복을 짓게 되고 대승법이 있어야 여러 가지 공덕을 짓게 됩니다. 이 대승법을 지키지 않냐면은 중생이 복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대승법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이 대승법을 지켜서 대승법을 넓히는 것이 중생에게 한량없는 이익이 된다. 그래서 이 대승법을 잘 지켜서 중생에게 대승법을 전해주겠습니다. 이래 대승법에는 무량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 가지 원을 하나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을 이제 부처님이 들으시고 그이 원이 대단히 훌륭한 원이라고 부처님이 칭찬을 하시고 그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랬습니다 이게 승만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만경은 원하면 바로 되는 거 이게 승만경의 원리입니다 부처님을 턱 칭찬하고 부처님이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시다면 죄 앞에 나타나서 그 증명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의심하는 이가 없을 겁니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무지개처럼 탁 나타나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승만경의 그 인체유심조를 바로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냥만 유체유심조가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바로 되는 거예요 심생물생이라 마음이 생기면 물건이 생긴다 이 말이죠